진상이다. 에이. 볼바시 들어가지잖아. 아, 완전 도르네. 볼 바시가 혼자 둘이? 그러게. 오히려 밑으로 파야 되겠네. 돌 아닌데 없어? 다 돌이요. 응. 다 돌. 아 진상이다. 잠깐만. 자, 이거는요, 예, 네, 온나무예요. 오늘은 이제 온나무를, 예, 네, 다섯 고로 이제 심어보려고 합니다. 계속. 열좀 주고. 짜투리 땅에다가요. 에, 뭐라도 심어야죠. 에, 시골은 그냥 짜투리 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그릇을 한번 에, 열심히 한번 심어봐야죠. 이렇게 하고 물한번흠심 주면은 에, 됐죠. 에, 또 다른 데또이쪽에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져먹기야? 거져먹기 와 근데 땅이 촉촉하다 여기. 완전 버르인데버르이 괜찮을라다 버릇이 괜찮을라 모르겠다 이 온나무를 처음 심어봐가지고 바닥이 수분기가 많아 가지고 잘살란가 모르겠어요 얘는 하나만 씹는 걸로 여기는 축촉한 땅에서는 하나만 씹는 거예요 흙살이 떡이야 떡 잘 살면 조력만 언제 키워서 따먹냐 이걸? 아휴 <웃음> 아이고, 아이고. 절벽에서 약초를 안 캐니까 이 절벽에서 나무를 심네. 아씨, 식목일도 아니고, 네? 식목일에도 나무를 안 심는데 나무를 심고 있어. 지렁이 봐. 아, 지렁이 통태 겁나던데. 삽에 찔렸어. 아 씨. 넌 걸음이 되도록 해야라. 거기에서. 일단은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온나무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섯 구로가 다 씹어졌습니다. 아휴, 아휴, 드럽게 들어 근데 우리 세상 참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온나무 다섯 네, 골을 이제 다 심었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 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